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어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딕셔너리를 좀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어 이렇게 메뉴판이라는 메뉴 있다가 어, 제가 세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음식 짜장면하고 짬뽕 이제 탕수육 그리고 그 키에 관련된 어 밸류값이 바로 이제 가격들이겠죠 그래서 후세 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주문을 받을 겁니다 어 주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거고 그 주문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을 예 이렇게 구하는 예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메뉴로 선택했던 우리가 썸을 0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0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일문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주문을 받기 전에 answer라는 값을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할 건데, 위쪽에다가 answer를 이렇게 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건 어디다 쓸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주문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 음, 이것들을뭐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화일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문을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거냐 물어봤을 때, A라고 한다면은 화일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요것을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개, 뭐 짬뽕 한 개, 그 다음에 또뭐 탕수육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 메뉴라고 저희가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사용자한테 메뉴를 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 위쪽에서 저희가 이제 메뉴를 선택하라고 어, 물어보겠죠. 전화가 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썸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메뉴 썸은 저희가 정의를 해줬죠. 그러면은 메뉴 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짜장면하고 짬뽕을 계속 시키면은, 어 우리가 5,000원, 요값 6,000원, 요것이 더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키 값을 물어보면은 밸류 값이 딕셔너리에서 가져와서 이제 요 숫자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뉴 썸은 는 것은 메뉴 썸이라는 것을 우선 앞에서 더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초기에는 0 값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라는 공간에서 메뉴라는 이 텍션을 이에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인풋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인풋 값을 들어온 것이 바로 여기하고 앞에 있는 키, 키 값과 비교를 해서 밸류 값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배웠죠? 인풋 메뉴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어, 이게 자동으로 이 밸류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answer를 뒤쪽에다가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answer도 input 값으로 저희가 입력값을 받을 것이고요. 주문을 어, 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어,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제 요 값이 다른 X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다가 아니오라고 하면은 여기 확인했다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이제 결제 금액이죠. 전체 결제 금액은 이 더한 값을 저희가 그냥 프린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메뉴 서람이 썸이라는 것이 계속 더해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더한 값을 출력을 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내라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코딩을 하는데 뭐 제가 설명을 하고 코딩을 하는데 4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딕셔너리를 그 한번 이렇게 어, 확인을 코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 한글로 음, 짜장면 선택을 하고요 주문을 또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달리 탕수육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더 이상 안 하려면은 아니오나 아니면 다른 값대로 누르시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결제 금액이 17,000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파이썬 딕셔널이라는 것을 음식 메뉴나 이런 곳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대량의 그 정보들을 만약에 있다가 어, 입력을 할 때는 좀더더 더 이제 그 파이썬 쪽에서 이제 좀더 고급스럽게 어, 저희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후에 좀 다루도록 할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면서요 음, 또 다른 응용들 어, 뒤쪽에서 배우도록 할게요.